벌시스 골프에서 시행한는 프로암 게임은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차별화된 레슨과 특별한 룰을 통한 박진감 넘치는 게임이 절묘하게 조화되어 있습니다. 벌시스 골프 유저라면, 그리고 골프를 사랑한다면 여러분도 언제나 어디서든 프로암 게임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. 지금 바로 벌시스 골프와 함께 하세요.